양파냐 호박이냐, 그것이 문제라다. 그리고 평균 지금 양파가 저희는 여기 600g 넘습니다. 가장 좋은 양파는 뭐냐면, 테를 굵게 키를 짧게하다에다는 여러 가지 제품을 넣었어요. 여기다 아그로솔포라고 이거 유황 제품인데, 황이 99초, 이래 작년부터, 그럴 거네 조금 써보고 작년에는 이 바탕에다가 150평에 하나 정도. 저희가 뭐, 다른 유통단계도 거치지 않고, 직접 수입해서, 직접 판매를 하다 보니까는, 어, 아무래도 뭐 유통마진이 다 빠지기 때문에 가격도 뭐 훨씬 저렴합니다. 저는 지금 전남 무안에 양파밭에 나와 있는데요. 이 양파밭은 올해 2월에 제가 방문했던 양파밭입니다. 근데 지금 수확을 했는데요. 보이십니까 이 사이즈? 완전 대왕 양파가 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엄청난 양파를 만들었는지 오늘 그 비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글쎄 뭐 예년에 비해서 크게 뒤떨어지지는 않는데 네. 에... 올해 작년 겨울에 날이 좀 추워서 그런지 조금 만 10% 정도나 내 계산은 덜된것 같아. 이게 양파가 이제 요 정도고 지금 들었는데 요것은 내가 볼 때는 1kg 한 300? 요게 한 1kg 200 정도 요거 1kg 한한300 정도 나갈 겁니다. 제가 최초로 에 20년 전에 양파를 1370g 짜리를 만들어낸 장 본인이에요. 양파냐, 호박이냐. 그것이 문제라다. 이 쌓여 있는 양파 알들이 그리고 무게가 이거 어마어마하게 나갑니다. 이게, 이게 돌멩이보다 깡깡해요. 저는 그 만드는 게 돌에 맞을 때는 중상인데 양파에 맞으면 현장에서 사망한다 고 그래요. 한번 들어봐요 무게를. 한번 들어봐 본인들 한번 들어봐 이게 양, 이게 양파인가 돌인가? 이 양파에만 사망이라고 내 그럽니다 무게가 다릅니다 그리고 평균 지금 양파가 저희는 요게 600g 넘습니다 이게 <웃음> 양파야... 이 호박이요 이게, 호박이야, 이게. <웃음> 네? <웃음> 내년 그래요 왜 이렇게 커요? 아니 근데 커도 단단하다니까 돌멩이 보면 단단하지 내년... 아 이게 소리가? 오 단단한 소리가 나네 네, 내년 3월까지 가도 5% 안 나옵니다 이 노수유리, 이 썩는 유리 아 저장성도 좋고? 저장성을 좋게 만들죠 크다고 해서 썩는 게 아닙니다 아, 그거 모르는 사람 아, 뭐를 먹여서 키웠느냐가 중요하지 그래 운동을 얼마나 했나 했다고 해서 금메달이 되는 거지 그렇죠 아니 제가 양파밭을 많이 다녀보지만 네. 이렇게 <웃음> 거대한 양파는 처음 <참> <웃음> 이야. 어마어마하 뭐. 양파계의 금메달 아무리 한 병에 70개만 있으면 무조건 두만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양파를 그렇게 크게 만드시는 기법이 뭡니까? 아그 기법이 있죠 가장 좋은 양파는 뭐냐면 대를 굽게 키를 짧게 입을 두껍게 그게 내가 이제 여기다가 지금 바닥에다는 네. 여러 가지 제품을 넣었어요 여기다 이제 아그로솔포라고 이거 유황 제품인데 이게 아, 예, 이게 아그로솔포가 이게 수입산인데 이게 안전히그 가립자로 된 유황입니다 이게 시 황이 99초 뭐 이게 내 작년부터 그럴 거를 조금 써보고 작년에는 이 바탕에다가 150평에 하나 정도 아, 좋셨어요 예, 예. 그리고 지금 내가 이 앞전에 여러 가지 유황을 써봤거든요, 회사 거를 네. 유황이 전국에 한몇십 가지가 있어요, 회사마다 네. 근데 이 유황을 내가 할 때마다 연면 살포라거든요 예. 그때마다 아미노산, 나노규산이라고 있습니다. 규산이, 이온규산, 규산 말고, 나노규산, 그것하고, 어, 토니겐, 라고, 아, 지모 MG. 이, 밑에 앙금이 없어요. 첫째는 앙금이 없어요. 다른 유황 제품은, 이 약을 통에다 부어 놓으면 밑에가 앙금이 많아서한세 번, 네번막 흔들어도, 그래도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딱, 넣고 한번 흔들으면 더 이상 흔들 게 없어요. <웃음> 아주 이거, 그, 시키면 나노 기술로 쪼갠든지 아주 그 뭐냐, 미세하게. 그래서 흡수가 잘 된다는 그런 것을 알게 됐어요. 그때 이것은 지금 약 일곱 번? 여섯 번에서 일곱 부 정도 들어간 겁니다. 아, 그럼 뭐 주기적으로는 어떻게 주는 주기적으로는 봄에는, 에, 연속 세번 해주고, 예. 이제 그, 비대기가 될 때, 그러고, 가을 월동년에 한 번, 그런 월동 후에 주로 이걸 합니다. 이것 하게 되면은 황이기 때문에 이 황은 내가 알기로는 그 모든 영양분의 그 전달 물질, 전달을 질소, 인산, 가림, 미량요소그 우리가 모든 미량요소 같은 것을 나는 여러 가지를 넣어서 하면 그게 전달을 잘하는 게 황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요 아즈모 MG는? 예, 예. 연면 살포. 연면 살포로 살포. 예,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노, 농약할 때 같이 넣어준 거예요, 보조제로. 아... 황이니까. 황이니까. 예, 예. 야, 황이 양파한테 좋네. 아 뭐, 첫째 맛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그로솔프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아그로솔프는 어, 일단 수유 완제품이고요. 그리고 이게 토양 속으로 들어가면은 토양의 연작 피해, 그리고 토양의 pH 조절, 그리고 토양에서 그 올라오는 병해충들을 예방시켜 줍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더댕이병이라든지 어뭐 곰자리파리 같은 게 효과가 훨씬 덜 오게 되어있습니다 유황을 하게 되면은 이게 첫째 병에 강하고 무름병이 없어요 아 병에 강하다 무름병 무름병에 강하다 예 그러니까 그러죠. 황 자체가 단단한 것이 있기 때문에 아... 황 자체가 토양에 넣어주면은 무름병이나 더댕이병 쪽으로는 뭐 확실한 효과를 보여줍니다 약은 어떻게 살포해야 되는 겁니까? 아그로솔포 같은 경우는 토양이 이제 병에 충이 심한, 심한 밭 같은 경우에는 100평에 한 포를 쓰면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생육용으로 쓸 때는 150에 평이, 150에서 200평에 한 포를 쓰시면은 제일 좋습니다. 아주머지는 언제? 아주머지는 이제 생육기에 이제 잎이좀 뿌리가 자리 잡은 다음에 생육용으로 500ml 같은 경우에는 25마리 한봉한개 그리고 500g짜리 같은 경우는 25마리에 한봉어 1kg짜리는 50마리에 한 봉을 쓰시면 됩니다. 농약과 이제 홍용을 하였을 때는 물을 조금 더 타서 사용하시면은 가장 안전합니다. 이게 그 직수입한다는데 네 네. 백 130년대 회사라고 좋습니다. 예 예. 이 스페인의 아페파라는 회사라는, 회사라는 회사라는 회사인데 어, 유황만 농업용 유학만 130년을 연구해서 전 세계적으로 수출하고 있는 회사 제품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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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리이 제품은 유효 기을 잃지 않니다 저희가 뭐 다른 유통 단계도 거치지 않고 직접 수입해서 직접 판매를 하다 보니까는 어 아무래도 뭐 유통 마진이 다 빠지기 때문에 가격도 뭐 훨씬 저렴합니다. 어, 가격은 저렴하고 네 네. 함습력은 높다고 들었는데. 네 네. 지금 아그로솔퍼 같은 경우는 뭐 가격도 저렴한데 유황이 입상 유황으로 99.5%짜리입니다. 국내에서 함량도 제일 높고 아주 모도 80%로 지금 뭐 국내에서는 함량이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함량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뭐 타제품 대비 50% 정도 비용이 저렴합니다. 뭐 다들 비용이 저렴하다고 해서 뭐 제대로 된 제품이냐 오히려 의심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어 저희는 수입 완제품을 하기 때문에 뭐 저희를 믿지 마시고 뭐 궁금하시면 그 스페인에서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은다 나와 있습니다. Here we go.